대박의 원조는 흥보가 아닌가요? 박통을 타니 금이야 쌀이야 쏟아졌지요. 그런 대박이 어디 있겠어요? 대박의 원조 판소리 흥보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자. 그래서 목요 풍류당 완창반 생겼답니다. 여기 스물세번째 소리판. 떴다 보아라 대목입니다. 네 풍류당 AI 샤방이랑 같이 불러볼까요? 귀한 소리라서. 근데 그걸 막 갖다 떡칠 개칠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래도 목수는 내가 많이 있어. 뒤에 보면은 저기 뭐야? 뭐 저기 할것 같은데 엄청 목수잖아. 저기 뭐야? 저 박타고 저 저기 뭐야? 진양조 같은데 얼마나 뭐, 멋있어. 이런데도 이런데도 떴다 보아라. 저제비가 요런데도 멋 겁나 많이 냈어. 근데 어떤 식으로 멋내냐면 동편제식으로 멋을 내지, 멋도. 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멋은 또 아니야. 응. 응. 멋이 있는데 흔한 멋은 또 아니지. 어, 아주 고조한 멋이 있어. 겨울 동자는 경제고. 야, 약간 경제가 그치, 있지. 그게 그게 정확하죠. 그렇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미녀같이 이렇게 좀개야 된다. 전가풍 목도 살짝, 살짝 섞여 네. 들어가전 된다. 배워봐서 알겠지? 그전가할때그 시조, 그때때 네. 목이 다 들어가 있잖아. 네. 이게 이런 것도 네.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그 체험을 그렇게 했던, 체험을 해보라고 했던 거야. 어? 이제 이해가 이런 네. 그, 그런 맛있는 맛이 있잖아. 이제는 구분이 그 가장 네. 확실하게. 네. 어, 확 다르지. 아우, 그치? 다르지, 다르지. 그걸 식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식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문제인 거지. 그 이면으로 보면은 글자랑 하잖아 흥보가 접시하는 사람, 그 선비 양반 지금 네, 이면도 네, 들어간 거야. 네, 그럼 거드름을 살짝 부리잖아. 여기 거드름이 들어가요 지금. 래지 식자, 식자들이 가진 거드름을 살짝 그 그러니까 경제가 맞는 거야. 맞아 경제가 그렇게, 타고 그렇게, 타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 흥보 집에 제비한 쌍이 날아들건을. 네, 흥보 제비 흥보 제비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반갑다 저제비야, 저제비야. 고루거각 다, 고루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흥보 음막을 찾아오니 어찌하니 기특거랴하니 수십일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었 수십일만에 새끼 두 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놈은 날아가고, 날아가고 난중 깐 놈이 날개 공부 힘을 쓰다, 쓰다 거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찰칵 부러졌지 흥보가 불쌍히 여겨, 흥보가 불쌍히 여겨. 여겨 명태 껍질을 구해다가. 면태 껍질을 위에다가 풀어진 다리를 고이 싸고 오색당사실로 단단히 가마 제 집에 넣어주며 가마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빨리 강남을 보사이 갔다가 빨리 강남을 보사이 갔다가 명년 삼월이 되거든 다시 대집을 찾아오너라 명년 삼월이 되거든 다시 대집을 찾아오너라 아무리 미 아무리 미무르의 짐승일 망정 아무리 미무르의 짐승일 망정 흥복 은혜를 갚을 제비어든 축물리가 있으리오. 오늘 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 하루는 날개 을 쓰는 뒤, 하루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 뒤, 하루 하루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 하루는 날개 공부 힘을 쓰는 뒤, 하루는 날 공부 힘을 쓰는 네, 저제 피가, 음. 헤이! 저, 저... 기다렸다, 야, 지다 저제 피가, 그렇죠, 기다리고, 둥그렇게, 둥그렇게. 네. 좋아하라고 기다리고 헤이 흥복하고서 좋아하라고 반갑구나 내제비에 Whoa! -oh. <웃음> 그거는 가요지. 불어진 <부러진> 다리를 원망을. <웃음> 원망을 이고, 하이! 좋아라고, <웃음> 헤이, 고가 이를 원망을 어거거를 바르라 부러진 다리를 아, 다리를 아리를 그런거 하지말라고 했잖아 그건 가요자고 부러진 다리를 리를 원망을 어거거 바르라 다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아, 아, 아, 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야 아, 그러니까 옛날 옛날 거음이라 이래 음. 야하주호이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나라투어가제나라제나라투나 들어가, 쟤나라, 쟤나라, 쟤나라, 쟤나라, 쟤나라, 들어가 쟤나라, 대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대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돼? 불어 불어 아님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고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고 Bye. 한박자를쭉 끌어야 돼 미리 거속하지 말고 <놀람> 예아아아 <놀람> <그렇게> <놀람> 예아. 아. 하하흥응응아아아아 아. 응응응응응응응 야아 아하 아아 아. 응응응응응아응응응 아.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 아. 그그거기가세 번째 박이야막몰아붙이지 말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고아아아아 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이렇게 쟤 나라 들어가 대장이 되고 네몇 가지가 보셔야 돼.